안녕하세요 인베스 크립트 오토봇의 오스틴 입니다 이 영상은 이번에 런칭하게 될크립터 매니저 버전 1.0 스탑로스의 기능을 설명시켜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탑로스 기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를 지금 가격에 매수를 했을 때저 빨간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를 하겠다 라고 주문을 넣는 것이 스탑로스 입니다 내가 지정한 가격 밑으로 갔을 때 더이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 같은 것인데요 지금 바이낸스나 비트파이넥스 같이 해외거래소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지만 어, 코인원 업비트 비선 어, 같은 곳에서는 아직 이런 스탑로스의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어, 새벽에 되게 잘때 두려워 하시죠 이제 내가 산 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자는 동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자는 동안은 팔 수가 없으니까 네, 이런 스탄로스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탄로스의 기능을 이제 저희가 따로 별도적으로 만들게 됐고요. 어 그렇다면 이 스탄로스가 어떤 것인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한번 이 스탄로스의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탄로스봇을 소개시켜드려보겠습니다. 어 크게 기능은 주문, 매도매도 매도 주문, 그다음 주문 취소, 그리고 목록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움말을 입력을 하면은 어,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도움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보면 은 매도와 목록 그리고 주문지수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매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매도라고 입력을 하면은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이제 버튼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리플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이 532원 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실제로 업비트에 있는 실제 가격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현재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이제 걸도록 하겠죠 531원에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리플의 수량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수량보다 더 낮은 갖거나 낮은 수량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을 보여주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갔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거래 아이디가 나오게 되고 다음 리플이 주문이 들어갔고 531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20개를 팔겠다 라는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목록을 통해서 내가 들어간 주문의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넣은 531원에 대한 주문과 제가 이전에 넣은 520원에 대한 주문 두 가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매도가 됐다라는 것을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알림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낸스나 비트파이넥스 같은 데서 보면 스탑로스로 이제 매도가 나갔더라도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어떤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라 단점이 있는데요 가령 스탠로스를 나가고 나서 뭐 바로 반등을 했을 때추격매수를 뭐 같이 쫓아가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스탠로스가 나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은 어, 우리는 뭐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도가 나갔다면 은 매도가 나간 알림도 이제 이런 텔레그램 알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한번 주문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목록을 눌러 보면은 지금 매도가 나갔던 531원의 주문을 제외한 520원에 대한 주문이 이제 하나 걸려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고요 주문 취소를 누르게 되면 네 지금 하나 걸려있던 주문에 대한 목록이 버튼 형식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은 이제 제가 넣었던 주문이 취소가 되고요 다시 목록을 한번 불러보면 주문 목록이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사용자들이 쓸때 불편한 점이 하나 있다,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령 매도 주문을 넣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뭐 가격을 잘못 입력했다 라든지 뭐 코인을 잘못 입력을 했다 라든지 중간에 이 주문을 진행 도중에 취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라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는 도중에 취소를 눌러주게 되면은 네, 중간에 외도 진행 매도 진행 중인 외도 주문이 취소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퀼트매니저 버전 1.0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여러분들이 이 트람로스봇을 이용해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